예, 안녕하십니까. 자, 고급 패턴 예제두 번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축구공처럼 생겼고요. 겉그 표면은 벌집 모양으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육각형으로. 그리고 속은 비어있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같이 생겼고요. 이 구조물을 지금까지 배웠던 명령과 앞으로 배울 명령을 좀 조합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패턴은 사용합니다. 자, 같이 한번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 새 파일 하시고요. 템플릿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윗면에다가 스케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각형으로 오각형, 네자번으로 하셔가지고 총 3개를 그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를 그리시고요. 요 3개의 선은 각각 평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있죠? 두번째 끈은 한 변의 길이를 5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0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그리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요선은 당연히 수직 구성을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선만 자 그리고 요쪽 안쪽 부분 있죠 안쪽은 아직까지 치수로 정의된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라인 가지고요 요렇게 하나, 두 개를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같다 동등 이렇게 주면 완전 정이가 되겠습니다 가끔 솔리드웍스에서 스케치, 스케치 설계를 하시다 보면 선이 좀 가늘게 표시되는데 뭐. 오늘 약간, 뭐, 버그 아닌 버그인 것 같습니다. 보조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속성 자체는 실선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나의 스케치를 완성 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스케치로 이번엔 정면에 하겠습니다. 정면에 새로운 스케치 하고요. 면의 수직을 한번 볼까요? 이쪽에다가 그리겠습니다. 육각형으로 그리죠. 육 엔터. 이쯤에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어, 이 선의 점의 위치는 약간 위에 있고요 그런 다음에 보조선을 하나 그리시죠 이 점과 이 점과 약간 이렇게 짧은 이두 개의 선은 보조선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점은 아, 이 선은요 수직구속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점은 이 선이랑 관통 그리고 이 점은 이 선이랑 관통 이렇게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는 요 옆에 살짝 붙이셔가지고 사선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충분히 빼버리면 이게 사선이 아니죠 자 이렇게 옆에 찍으셔가지고 한변의 길이를 50으로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스케치를 완성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빠이 나온다며 이렇게 만든 두 번째 스케치가지고 공면에서 평면 공면을 생성하겠습니다 됐죠 자 두번째 스케치는 다시 한번 눈 보이게 한다음에 얘를 가지고 피치에서 바디 이동 복사를 쓰겠습니다 약간 회전 할 겁니다 혹시나 이 명령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사용자 정의 명령 피치에 가셔 가지고 해당 명령 있죠 드래그 하셔 가지고 꺼집어 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중복되어 있다 그러면 다시 드래그 하셔 가지고 빼내면 되겠죠 자. 우리가 처음에 솔리드웍 설치하면 이렇게 많은 명령들이 없죠. 숨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꺼집은 애써심이 되있고 아니면 어, 삽입해 보시면 피처해보면 이 안에 모든 명령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패턴 대칭도 그렇고요. 체결 피처. 체결 피처는 주로 어셈블리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보스베이스는 만드는 거죠. 커선 제거하는 겁니다. 피처 관련 명령들 쭉 들어있습니다. 물론 공면, 판검. 음, 너무 명령들이 많아요. 그렇죠? 자 바디 이동 복사 하겠습니다 이동할 바디는 공면로 무조건 바디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회전 개념을 쓰겠습니다 회전축은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거 있죠 예 요축을 쓰겠습니다 요거 좀 확대 하셔가지고 요선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고 몇도 90도 요렇게 앞쪽으로 오케이 하겠습니다 스케치는 이제 숨기죠 그렇게 해서 살짝 앞쪽으로 회전이 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스케치도 그리겠습니다 요 면에다가 직접적으로 그리죠 이면에 이 공면 있죠 공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 하고요면의 수직으로 볼까요 똑같이 육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육 이쯤에서 요렇게 하나 그리죠 그리고 어, 두 번의 스케치를 다시 한번 보이게 할까요 보이한 다음에 이중심원 두 번째 스케치에 요점 있죠. 요 점이랑 일치 구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 이렇게 돌려야 되겠고 이 선과 이 선은 서로 평행 구속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인을 이용하셔가지고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시고 또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는 같다. 동등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이 선과 이 선의 길이도 서로 같아야겠죠. 동등. 이렇게 좋아지고 세번째 스케치도 완성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결국은 뭐 요쪽하고 요쪽하고 요쪽 이쪽. 요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벌칙 구조를 자 빨리 나오죠. 벽면은 숨기겠습니다. 두번째 스케치도 숨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축을 만들겠습니다. 축어 축은 이제 여기 보시면 참조 영상에 보면 기준축이라고 있죠 첫 번째 축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쪽 육각형에 있는 이 점을 찍고요 점 찍고 여기에 있는 면이 뭐였죠 공면평면 1이었죠 얘를 찍으셔가지고 얘의 수직방향으로 어, 요렇게 어, 하죠 찍으셔가지고 어, 안 찍히나요 그러면 얘를 보이게 하겠습니다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찍으면 되겠죠 이면의 수직방향으로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하고요이 놈은 저 뒤로 빠지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기준축 1, 그 다음에 이제 기준축 2를 만들죠. 다시 한번 기준축, 이 점을 찍고요. 이번에이 면이 처음에 윗면에 그렸으니까 윗면의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축을 만들어 놓죠. 자, 이번에는 점을 4개를 만들겠습니다. 1, 2, 3, 4, 5, 4개를 만들죠. 이 축과 축이 만나는 지점에 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이제 로프트를 써야 되는데 그럼 한 번에 한 개씩 만들죠. 일단 참조 영상을 미리 열어놓고 볼까요? 이렇게 포인트 가지고 교차로 보겠습니다. 기 윤축 1, 2 잡으셔가지고 점 1을 만들었습니다. 점 1이랑 이 부분이랑 로프트 연산을 하죠 로프트 이점 있죠? 점일 찍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만 쓸 겁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에서 그룹을 하셔가지고, 아니면 요거를 하셔가지고, 아, 여게안 잡히네요. 그럼 그룹을 하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오케이 누르면 닫힌 그룹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로프트랑 우선 포인트하고 영역하고, 그렇죠? 이렇게 단면하고 예, 연산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로프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치는 보이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들죠 기준축 1, 2 잡으셔가지고 두번째 포인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또 로프트 연산을 하는거죠 자 이번에는 점이랑 그 다음에 셀렉션 매니저 키신 다음에 그룹으로 하나, 둘, 세 개, 네개이 부분만 잡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어 바디 합치기는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바디 합치기 있죠 이건 일단 꺼놓고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거 계속 만들어가죠 평면원 숨기죠? 포인트 가지고요. 첫 번째 기준축 1, 2 잡으시고, 교점에 포인트 3을 만들고, 그 다음에 로프트, 포인트 3이랑, 이 3이랑,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에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 오케이. 바디 합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바디 합치기 빼버리죠? 오케이. 해서 네 번째 걸 만들었습니다. 자, 스케치 3이 사라졌으니까 보이게 한 다음에요.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만들죠. 1, 2, 오케이. 그 다음에, 러프트. 자,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웃음> 사실 s 스키를 쓰면 되는데, s 스키 쓰면 또 여러분이 해당 명령 없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지금 s 스키를못 쓰고 있습니다. 자. 본사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렉션 매니저에서 그룹으로 하나, 둘, 여섯 개 잡으면 되겠죠? 오케이. 해서 바디 합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솔리더 바디가 몇개 만들어졌죠? 네 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요. 자, 이제는 스케치 나온 다 숨기죠? 숨겨버리고요. 이쪽 스케치도 숨겨버리겠습니다. 자, 바디가 네개 만들어졌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 있죠 정면에다가 새로운 스케치를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원을 하나 그리죠 일단 라인 가지고 뭐 해놓을까요 요점 있죠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선 잡고 다 보조선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 중심점 홀을 가지고 찍고, 이쯤에 한번 찍죠. 찍고, 찍고. 그렇죠?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또 그리죠. 이 선이 끝에 붙으면 안 되는데.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당연히 여기랑 일치구석을 각각 그리시기 바랍니다. 솔리드웍스의 장점은 드래그에서도 기하학적인구석에 걸린다는 얘기죠. 자, 치수. 요 부분은 얼마요? r 1 0입니다 r 1 하시고, 어, 두 번째 거는 한 98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 단차를 두겠습니다. 결국은 요 두께 있죠? 두께가 2mm라는 얘기입니다. 2mm 자파이 나오죠? 얘를 이용해서 공면에서 회전 공면을 쓰겠습니다. 당연히 회전축은 이축이 되겠습니다. 하셔가지고 360도 오케이 하면 공면 바디가 몇개 만들어졌죠? 하나 아니죠. 두 개죠? 예. 자 스케치를 두개 그렸으니까 두 개의 공면 바디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이제 공면으로 자르기 공면 탭에 있는 공면 을 자르기 첫번째 바깥쪽 100자를 이용해서 자동 선택 해제 하시고 물론 자동 선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4개의 바디 그렇죠 어, 바깥쪽을 잘라 내야 되니까 방향 반대로 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한번 잘린 거죠 자 이번에는 안쪽을 또 잘라 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면 을 자르기 공면 찍고요 뭐 자동 선택 할까요 이 화살표 안쪽으로 향하게끔 오케이 OK 누르면 이렇게 잘려 나겠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회전 복면을 더 이상 필요 없죠 바디 이동 복사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3개 잡고 딜리트 키로 바디 삭제 깔끔하게 해버리죠 자 이렇게 하면 3개의 바디가 4개 바디죠 자 그럼 여기 두개는 이제 나눠져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바디 합치기 하겠습니다 추가하셔가지고 요 두개의 바디를 합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셀처리를 통해서 뻥뻥뻥 뚫어버리면 되겠습니다 자셀 앞면이랑 뒷면 잡으시고 두께는 2T로 주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뚫리죠 벌집 한번더 하겠습니다 얘와 얘, 2, 케이 여기도 얘와 얘, 2, 오케 이렇게 이 하면 세개 만들어진 겁니다 자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 우리가 패턴 기능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르죠. 그래서 어, 기준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위에 모서리랑 어, 죄송합니다. 이 위에 모서리 잡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모서리 잡으셔가지고 두 모서리를 지나는 평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얘를 이용해서 얘를 두둥각 내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쓰는 게 뭐죠? 분할 기능이죠. 자, 평면. 어, 미리 잡혔나요? 이 평면을 이용해서 선택한 바디, 이 바디를 바디절단, 두 개의 바디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죠. 하나를 선택하면 결국 하나 남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바디로 나누시는 겁니다. 물론 둘다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됐죠. 자, 평면은 숨기죠. 그러면 두 개의 바디로 이렇게 나눠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할 1, 분할 2 만들어졌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이제 원형 패턴을 돌리는 겁니다. 원형 패턴 바디죠. 이번에여쪽 바디만 먼저 해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기준축 1을 기준으로 해서 바디 여 바디죠. 아이고 이게 자고 안잡히나요 그러면 이쪽에서 한잡아 보죠. 바디에서 요거죠. 거 분할 1. 얘를 이용해서 360단에 몇 개요? 다섯 개 이렇게 해서 패턴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리고 여쪽 부분은 일단 합쳐 놓겠습니다. 그래서 합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추가 기능입니다. OK 하면 하나의 바디가 된 거죠. 자, 똑같은 작업을 이쪽에서 또 하겠습니다. 기준이 1을 기준으로 해서 원형 패턴 하죠. 자, 이축을 기준으로 해서요. 바디에 잡는 겁니다. 분할 2번 있죠. 얘를 360단에 이는 육각형이니까 여섯 개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치기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여기까지요. 합치기 하면 두 개의 바디로 이제 남은 거죠. 자, 그렇게 하고, 한번더이 육각형 부분을 원형 패턴을 하겠습니다. 자, 패, 비축을 잡고요. 그 다음에 패턴할 바디는 바디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몇각형이죠? 여기는 오각형이니까, 360단에 다섯 개. 요렇게 주겠습니다. 하면 요런 식이었던 문양이 계속해서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오케이 하죠. 자, 그다음에 원래 있던 게 어떤 거죠? 어, 여기 있고요. 여기 있죠? 었 얘랑 어, 요 밑에 만들어진 거 있죠? 헷갈립니다. 어. 일단 얘랑 얘 있죠? 얘랑 얘 있죠? 이두 가지를 일단 색깔 좀 바꿔놓고 볼까요? 바디 색깔을 여러분이 알기 쉽게끔 약간 색깔을 바꿔놓고 보겠습니다. 요거를 요두개 있죠? 요두 개를 저는 바디 이동 복사를 이용해서 약간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패턴으로 하기에는 이게 개수가 육각형이고 오각형이 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할 바디는 얘랑 요두개 잡으시고요. 그 다음 회전. 회전 축은 기준 축 1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1을 잡고 몇 도, 마이너스 120도 주아지고이런 식으로, 바깥쪽으로 돌아가게끔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아이고 어, 죄송합니다. <웃음> 이게, 복사를 했어야 되는데, 복사를 체크하지 않았어요. 자, 오케이, 하나죠? 오케이, 요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금방 만든 거 있죠? 바디 이 복사한 거를 다시 한번 원형 패턴으로 돌리겠습니다. 원형 패턴, 바디 있죠? 바디는 금방 했던 바디 이동 복사 1, 2를 2개 잡고요. 자, 방향 1에다가는 기준축 2를 잡겠습니다. 2를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돌려버리겠습니다. 그렇죠? 어, 오케이 하죠? 6개 맞죠? 5개 맞죠? 예,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거의 절반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평면 대칭면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대칭면은 우리 앞에서 썼던거 있죠 기준축 2랑 2와 그 다음에 점 1있죠 그러니까 기준축 2의 수직이면서 점 1을 지난다 이런식으로 하셔가지고 대칭면을 하나 만들죠 오케이 하고요 이 대칭면을 어 저쪽으로 넘기면 됩니다 자 그전에 요부분은 미리 합치게 해 놓죠 바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연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합치기를 이용해서 이 전체를 다 하나의 바디로 합쳐버리겠습니다. 됐죠? 자,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하죠? 대칭할 기준면은 금방 만든 평면을 잡고요. 대칭할 바디에다 잡아야겠죠? 당연히. 바디는 이 바디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로 아기가 안 맞아요. 그렇죠? 서로 이게 구석탱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디 합치기는, 솔리드 합치기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OK 누르시고요. 안 맞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살짝 다시 바디 이동 복사를 이용해서 이동할 바디는 금방 대칭 복사한 거 잡고요. 회전의 기준축은, 기준 축원, 중심 축원, 이제 기준 축 2를 잡고요. 각도를 36도 주셔가지고 약간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리면 당연히 복, 어, 는 복사하면 안 되겠죠. 원본 자체가 돌아와야 되니까 OK 누르면 이런 식으로 서로 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합치기 하면 오케이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아따 상당히 복잡하죠? 자 축도 그리고 평면도 잠시 이제 숨기겠습니다. 좀더 숨겨 볼까요? 좀더 숨기면 되겠죠? 자 색깔 전부죠. 바깥면 있죠? 면색. 자한요색 정도로 할까요? 예, 오케이 하고요. 자 안쪽이 있죠? 안쪽색 면색. 노란색 계열로 해볼까요? 예, 요렇게 아, 노란색이 아닌가요? 예. 요정도로 하죠? 오케이 물론 필레 처리까지 해주면 훨씬 더 완벽한 구조물이 되겠죠 그렇죠? 자 필레 처리 한번 해볼까요? 어.. 여기 다 잡힐지 모르겠네요 찍고 요걸 하면 되나요? 예, 요걸 해보겠습니다 두번째 거로 개수가 많아가지고 미리 보게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하시고요. 쭉다 선택이 됐죠. 한이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괜히 했나요? 그렇죠? <웃음>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어, 중간중간에 좀 아까 전에 로프트 연산하고 그 다음에 셀 처리했죠. 그 다음에 셀 처리한 다음에 바로 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미 해버려가지고 좀 그렇네요.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지금 로프트 연산을 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셀, 요, 한 대까지 해놓으시고, 여기서, 쭉 드래그 한다음 여기서 이제 필터 처리를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어, 얘 잡을까요? 얘로 잡죠? 오케이. 하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되겠죠? 이렇게 오케이. 하고요. 그 다음 이쪽도 똑같이 주겠습니다. 오케이. 이 셀렉션 선택도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끝으로 갖다 놓고 싶으니까, 끝으로, 마우스 오른쪽, 끝으로 하시면 되겠죠? 쭉, 이제, 이 수평줄을 밑으로 내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 있던 게연산에 같이 수행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솔리드웍스를 하시다 보면, 뭐 그런 경우 있습니다. 아, 이 중간쯤에 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지나쳐 왔어요. 그러면, 기준에 했던 작업을 다 삭제하고, 다시, 중간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죠? 이 수평줄 있죠?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적당한 위치로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잡을 하면 요 사이에 이렇게 명령어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결과물들이 밑에 쭉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트리 구조 관리를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누가 봐도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끔 트리 구조를 생성하셔야 되고 설계도 거기에 맞게끔 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때그때 그때 땜방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트리 구조를 해 놓으시면 단어상에 봤을 때도 좀비 그죠 비슬기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수정할 때 논리적인 흐름이 없다 보면 어디에선가 분명히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스스로도 힘들죠 그렇죠? 자또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걸 잘응용한다 그러면 여러가지 복합적인 형태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가 있습니다